차갑게 식어간 굳은 이 몸위에 싸늘한 살 냄새를 느껴 흐릿해진 눈과 멈춰진 맥박수 더 이상 따 뜻하지 않아 지금 나는 내 모습이 무엇인지 몰라 그렇게 수많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 분명히 나에겐 솔직하려 해봤었는데 이미 나는 나에게 감춰져 없어져 갔어 결국엔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서서히 외로움에 무뎌져 것만을 지금이 밤이 나를 먹어가고 세상은 이미 나를 질리게 했어.